셰위나 상태 어때요? 이거 다는 거 맞아? 티가 안 나는데? 너 이거냐! 아 저거요? 예 네, 맞아요 지금 검은관랄 있는 애들 잡을 잡수 있긴 한데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잡아 그래서 저는 안 써요 저 전에요? 저 전해를 쓰면은 얌전하게 갈수 있거든요 아 좋아 이거 깼어 안돼이 말을 하면 안돼 마법의 단어라고 해치웠나? 오하 네, 마크 나랑 싸우게? 뭐야 이건 w h a the fuck? 그 무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도로리 어디 있어 그 무기만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아 근데 진짜 폭폭이는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막 글리치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쓸 사람은 쓰고 안쓸 사람은 그냥 안 쓰는 것 같아 어제 글리치 실험했잖아요 석궁 글리치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 어차피 쓸 사람은 쓰다는 거 가만 보면 은 글리치를 안 쓰는 게 바보인 것 같아 단지 그거는 글리치를 쓰는 거는 양심의 이제 차이일 수도 있 있으니까 참 애매합니다. 옛날처럼 두부 자르듯이 그거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요즘 시대에는 참 애매해. 그런 시대야. 지문석 글리치? 아, 지문석 글리치 그거는 글리치가 아닌데 그냥 그냥 좀 엮여온 빌드예요. 그건 글리치 아니에요. 그냥 엮여온 빌드야. 아 잠깐만 그거 나오는 김에 적어나 해야겠다. 코코의 그거, 그거 대체를 해야겠어 진짜 대비를 해야겠어. 내가 전작에도 그런 놈들 그냥 추를로 다 썰어버렸거든요 그냥. 이번 장에좀 힘든 것 같으니까 다른 무기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가다. 해봐요. 축제 손난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중요한 건 이거 아 역시 안 되네. 양자 이거 했을 때 이게 두개 들어야 되는구나. 가드의 듬을 파고든다. 뭐야? 이거 스테미나 상태 어때요? 이게 다는 거 맞아? 티가 안 나는데. 요거는 나의 최애 이 <웃음> 이거냐? 이거 어째 막으면서 폭복이 가능하죠? 방패 맞았을 때 한번 폭복이 한번 해보시겠어 한 번만. 이거 <웃음> 의미 없다. <웃음> 겁나 안 뚫리네 진짜. 아니 한두 번이면은 아 진짜 나 이거 끼고 있는 거봤지 이거 바대에 대한 스테인너공유는 강화한다. 이거 맞는데? 와 진짜 잘 버티네 이거. 아아 <웃음> 자세 한번 해보자, 자세. 아마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돼. 답은 상태 이상밖에 없다는 건가, 그러면 <웃음> 역시 보그님. 오, 잠깐만. 이거 가다 한거 맞죠? 아, 근데 이거 너무 걸린다,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엄립지에게 관통이에요? 괜찮은데? <웃음> 겁나 잘막네 이것도 안돼 역시, 답은 니힐과부직이인가어림도 <웃음> <웃음> 없지. 안 되는데? 뭐야 안 되는데? 철항아리? 청아리를 쓰는 순간 보니까데시안 끌게 데 역겨운 짓은 다 할겁니다 얼마되는 이거? 4 0는 정도? 지금 은 지금은 어때요 어 이거 괜찮다 이것도 빌드 중에 하나거든요 역겨운 빌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이거 몇번 찾는지 봐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분명 히 쌍수 공격 했을텐데 여러분 항상 품속에 니힐들 이제 품고 다니십쇼 이제 코코기가 계속 맞아 줄 리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 아니야. 제일 의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근접으로 진짜 안 통하다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뼛속까지. 마음까지 굴복시켜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나한테. 아, 패링 되죠. 패링 되지. 패링 됩니다. 적사자 봐요. 아, 그그러기 쉽게 되는 거. 적사자를 쓰다가 내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지문석 유저들은 콕콕기를 하려고 지문석을 드는 거라서 어떻게든 역겹게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 하긴 애초에 이건 가드를 뚫으니까. 자, 이거 양잡하면 괜찮려나, 양잡하면은? 의미가 없 의미 진짜 없다 이거는 오 이거 출혈 수, 수치는 어때요 이거? 출혈을 오. 최대한 끌어오긴 했는데 40% 정도? 음.. 나쁘지 않은데? 40% 정도면은? 와 좋아 죽는데? 파리 때는 진짜 확실히? 음.. 이거는 그래도 막긴 막는구나 뭐야 이 끝이야? 뭐야 끝이야 이게? <웃음> 바이크 성능 확실하네 <웃음> 역겨운 거는 역겨운 거를 해야지 이게 다 이게 맞지 사실 이거 콕콕이 당할 것 같은데 중간에 이거 쓰다가 대낮대낮은 대낯? 왜요? 대낮은잘 모르는데 아대낮이 관통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대낮좀 한번 써봐야겠다 그러면은 와 뭐야 진짜 관통이네 이거 데미지 좀 들어가는데 출혈 어때요? 한대 때렸는데 10% 정도? 와 이거다 양잡이다 이거는 출혈도 아닌데 이 정도면은 아 50%? 장난 아닌데? 야씨대낮들어겠네 이거 오늘 정리를, 정리를 해 드릴게요 뚫을 수 있는 거뭐 비문자 검 전기라든가 아니면 죽음 부지깽이 니힐을 쓰던가 바이크 쌍창을 들어가지고 발광을 터트리던가 반통 찌르기 아니면 엄니 찌르기를 쓰던가 아, 아예 대낮을 쓰던가 대책은 그래도 어느정도 많네요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나쁘지 않은 데이터를 얻은 어차피 저는 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뭐 처음 게임을 할 때는 제가 되게 좀 느려요 느리고 약한데 이제 데이터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무기를 모아놔야 제가 어느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 대처를 하려고 그래서 저는 보통 저랑 싸우신 분들은 되게 피곤해 하세요 내가 무기를 계속 바꾸니까 <웃음>